<웃음> <웃음> 그런타이지 <웃음> 아, 나 미치겠어. 아, 때문에 우리 미역곰 때문에. 아. 어. 녹 <웃음> 이거? 꺼요 와. 아 아우, h a n k y o